방정이기도어요 안녕하세요,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오유 케이크를 만들어봤습니다. 아, 같이 먹으려고 달기 우유도 준비했습니다. 엄청 맛있게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<목소리도> 말하니? 마시게 됐어요. 얘들아 엄, 어머님한테 말씀해보시면 이 케이크 해달라고 엄청 맛있게 잘됐어요. 한번 해서 먹어봐요. 대박. 람들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, 이 쿠키 케이크가 완전 맛있게 잘 됐습니다 집에서 국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아이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